맞춤 설정을 하면 유튜브 채널은 홈페이지처럼 시청자가 보기 쉽게 재생 목록을 묶어놓을 수가 있고 채널 소개 동영상이나 추천하는 동영상을 미리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 내 채널로 들어가면 채널아트 밑에 채널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탭에서는 채널을 방문한 시청자가 보게 될 요소들을 선택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방문하는 시청자가 보게 될 기본 동영상으로 시청자의 구독 여부에 따라 다른 동영상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는 시청자에게는 채널 트레일러를 띄워보세요 채널 트레일러는 내 채널의 소개 영상이나 시청자가 채널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고 구독을 권하는 짧은 동영상이면 좋습니다 재방문 구독자에게는 추천 동영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점 세개로 된 메뉴를 클릭하여 언제든 동영상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재방문 구독자를 위해 매주마다 추천한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바꾸면 좋겠죠 다음으로 추천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섹션에서 채널 홈페이지에 방문한 시청자가 보게 될 요소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동영상 재생 목록 또는 채널 중 무엇을 추천할지 선택합니다 동영상에서는 여러 동영상이 자동 입력된 목록에서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에서는 채널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한 새 동영상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인기 업로드에서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인기 동영상 12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재생 목록에서는 본인 또는 다른 크리에이터가 선별해놓은 재생 목록을 소개합니다. 단일 재생 목록에서는 내가 재생 목록에 추가한 동영상의 목록이 최근에 추가한 동영상부터 표시됩니다. 여러 재생 목록에서는 한 섹션에 여러 재생 목록을 그룹으로 묶어 섹션 제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에서는 내가 소유한 다른 채널, 공동작업한 채널 또는 내가 추천하는 채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섹션의 위치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